자네 번째 미션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저희가 먹는 거 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음식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목적지 먼저 지정한 다음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자라나이가 이미 베이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과점을 만들었다는 얘기겠죠 어,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언팩이 가능하죠? 아 리팩이 가능하죠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건축가 있죠 건축가 찾은 다음에 이가지고 농장을 만들라고 돼있어요 한번 만들어보죠 여기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든 탐색좀 할게요 라자라나 있죠 자 라자도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일단은 얘는 이 위치 다 찾았으니까 위로 올려보낼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좀만 더 움직이면 되겠죠? 이동합시다. 음 됐네요. 자 여기에 목장은지으 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라가 보고 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다른 건물을 지을게요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목장을 만들겠습니다 자 어디갔지? 자 목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일단 아까 전에 퀘스트 나온 대로 여기 가가지고 작물을 재배하고요 그리고, 이아있죠 라자, 놀고 나이. 이쪽으로 가가지고, 시리아 가지고 음식할 준비를 할게요. 자, 이렇게 지지 내리면. 음. 자 지금 세팅이 되어 있죠. 움직여봅시다. 자, 한번 더. 그래요. 이렇게 건설 이 완료됐죠. 남는 시간 동안 얘는 나무를 캐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한 양모를 양, 그, 이하 있죠 이것도 개 드리고 양모도 얻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 얻고 나무재들은 좀 기다려 보고 자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한턴만 더 기다리고 아 그리고 언급이 돼 있네요 음식은 만들 때마다 한턴에 네개 나무가 뗄감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이건 좀 주의를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꼬셨고 데려왔고 그러면 여기서 양모까지 얻으면 좋겠죠? 음 좋고요 자 지금 저희가 시리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변환이 어떻게 되죠? 어 이거 꽤 귀엽게 생겼네요 자 변환 20에서 34 음.. 레벨이 올라가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럴 거야 생각이 되고요 자 열심히 자원을 모읍시다 120 되면 잠깐만 그 전에 지금 나무가 모자르죠? 자 이거를 채점하러 갑시다 나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음식 못 만들기 때문에 얘가 나무를 벌목 시켜줘야 돼요. 응? 음? 잠깐만. 이 와중에 친구가 왔죠? 자, 이 친구 누가 가는 게 좋을까요? 얘가 갔다 오게 좋을까? 얘가 갔다 온게 낫겠죠. 자, 보낼게요. 자, 인사러 갑시다. 인사했고 세개 중에 두 개를 저희가 선택할 수 없죠 지금 한 명만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총 4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얘가 있으면 뭔가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지시 내리는 게 있어요 그... 얘가 베이커리 스킬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건 두 개나 찍혀 있죠 그럼 얘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얘를 돌캔대로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위치를 바꿉시다.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얘가 여기로 갈게요. 와, 효율성 좋죠? 그래, 네가 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그 이유는 알것 같아요. 여기 딱 나오죠. 아마 얘 캐레반이 3명밖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거주 공간 뭐 한계치라던가 자 그래서 캠프를 만들라고 되어있어요. 한번 캠프를 찾아보죠. 우리 아키텍처 어디있죠? 자 아키텍처님 캠프 지읍시다. 자원있죠? 아까 전에 모아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지으면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자 건설건설 이 놀고 있는 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잠깐만 너일 시킬 수 있지 내가 아이 속았잖아 얘 조금 있다 돌킬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얘도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유 너는 여기로 가고 얘가 또 놀기 시작했죠 얘는 잠깐 나무를 캐고 있을 거예요 그 유는 광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놀고 있는 아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Nothing to do? 어 잠깐만 그러면 네가 잠깐 어, 목축을 하고 있자 이러면 별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너 노니? 아 리소스 기다리고 있죠 그럼 기다리면 될 거예요 자 바로 음식 만들었는데 어 꽤나 양이 많죠 저희가 16개 정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남았다면 어 이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쵸? 그래 잘하고 있다 자 쭉쭉 쌓이고 있죠 어 좋아요 자 이제 나무 100개가 생겼으면 또 다른 걸 해야겠죠 지금 양모도 모으고 있긴 한데 광석도 모아야 돼요 철 원석을 모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인을 짓겠습니다 마인을 하나 짓고 나머지는 계속 작업을 진행시킬게요 벌써 만들었니? 응 음, 그래 그러면 역할 체인지 하자 얘가 일단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얘는 자원 받칠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됐고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가서 광석을 캘 거예요 어차피 여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얘를 광고로 키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너 맞지? 니가 이거를 하면 되겠, 될것 같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금방 될것 같아요. 자, 어느새 2레벨이 됐죠? 얘는, 어, 2레벨 농부가 됐죠? 그리고 얘는 언젠가 레벨업 하겠지, 뭐. 응. 음, 좋아요. 너 노니? 아 그래요. 이거 벌써 역할을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없애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장물을 캡시다. 그 다음에 빨리 깨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떼감을 떼고 너 있잖아. 너가 여기다가 음 농장을 지어야겠다. 아니 지금 지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패키니아도좀 수확을 시킬게요. 자 빠르게 합시다. 자원 생겼고 그 다음에 자원을 좀 많이 만들려면 컴비네이션이 사용하시면 돼요. 컴비네이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원들이 적게 소비되면서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합시다. 이제 거의 다한것 같은데, 그쵸? 음, 그러고 나서, 너 있지, 썬다스? 아, 수다스? 여기다가 농장을 만들래? 어떻게 할래? 농장을 만들까요? 말까요? 아, 이건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얘할 일이 끝났죠 그러면 다시 어... 돌도 좀 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얘가 남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우선은 나무를 캐게끔 만들고 수다스 있죠 수다스가 나무 100개 모이면 바로 아래쪽에다가 돌광산을 만들도록 할게요 언젠가 도움이 되니까 지을까 말까 그냥 유지할까 좀 고민해야 될문제인데 됐어요 완성이 됐죠 음. 여기서 자원을 더 긁어모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방법인데 어떻게 할지 고민해봅시다 그냥 수다스 이용해서 돌을 가져간 다음에 건물을 만들까요? 그래도 되긴 한데 아니 나무를 좀더 많이 챙깁시다. 자. 최대한 자원들 많이 긁어모으고 그리고 펭킨 펜킨 있죠? 펭킨으로 소비하고 먹는 게좀 많이 부족하네. 자 수다스. 농장을 지읍시다. 농장 짓고. 저, 너 먹을 것좀더 많이 회복한 다음에 이동할게요. 자 나무 이 정도 모였어. 그러면 수다스 어디 갔어? 유가 여기 있는 패킹 캐고 있고응 됐어요. 그럼 니가 여기 갈 필요가 없겠다 자 바로 뒤 떼고 라자 있죠? 라자가 수다싸고 내려가가지고 여기다가 돌광산을 아마 고용할 거예요 이거 있죠? 이거를 만들게요 잠깐만 어? 여기서 미리 만들 수 있잖아 좀 볼게요 아, 근데 자원이 애매하죠.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이거 지읍시다. 이렇게 해놓고... 어, 아, 제대로 지은 거 맞겠죠. 이렇게 해놓고... 너는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그냥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자,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라자가 이쪽에서 안방 캐고 그리고 너는 어 펩이라도 좀 획득을 하자.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 아이는 한동안 둘이 짬뽕으로 만들게 만들면 되겠죠?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좀만 더 힘내봅시다. 그래요 자, 쭉쭉 올라가죠? 다행입니다 몇 턴? 네 턴? 세 턴? 두 턴? 한턴 그래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만든 공짜 건물이 이거하고 베이커리가 있죠 음... 어떤 식으로 좀 자원을 쌓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 음. 먹을 거 챙기고. 양모도 좀 많이 챙기고, 얘도 좀 챙기면 좋죠. 이렇게 하고. 나무. 나무 넣을 자리가 없네. 나무가 좀 필요한데. 나무 나무 여기다 놓을까? 이 아이를 못 넣잖아 음.. 머리 아프죠 일단은 광산은 챙기긴 해야돼 나서 나무 하나 이 아이도 버리기 아깝고 이거 공간이 좀 이상하죠? 다시 지정합시다 차근차근 할게요 자 이거 하나 그리고 이 아이 하나 그래서 한 칸만 좀 아끼고 이렇게 하고 이거 일단 대충 여기다 놓고 먹을 거 쌓고 쌓고 쌓고 펌킨 하나 더 쌓고 나무 나무 하나 챙기고 네개짜리 있었구나 네개짜리 있었으면 얘 위치 좀 바꾸고 음 이렇게 넣어야겠다 자 이런식으로 하고 챙기고 그러면 얘가 문제죠. 음, 양모. 나무나 챙깁시다. 나무 다 챙기는 건 솔직히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봤을 때 무리야. 자 이런 건다 챙기고 나무는 뭐 많겠죠. 믿고 갑시다. 이제 DI에 도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맵이 좀 이상하네요 그쵸? 어... 좀 괜찮은데 찾아야겠어요 일단 이쪽으로 이동합시다 음, 일단 공간의 지을 자리가 마땅하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갈까요? 아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여기서 정착을 하고 일단은 수다스 있죠? 수다스 가지고 캠프를 먼저 만들게요. 잘 자리가 필요한데 응? 커버 되니?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그래요. 여기 있는 거 지으면 되죠. 생각해보니까 그랬어. 그리고 남은 애들 저 주변에 있는 자원들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유가 이런거 좀 작업하고 그리고 라자도 일단 이런거 정리 좀 하자고 요 일단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또 정리해야 될때 있나요? 음 없네요 그럼 미리 건설 한번 할래? 아, 하우징이 없으니까 안되네요 그럼 또 대기할게요 일단은 캠프를 먼저 만들어야지만 일을 할수 있으니까 내기를 합시다 그럼 뭐하니까 지금 내가 건드릴 수가 없는데 캠프 세워질 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고. 어 완성됐네요 자, 비라. 어.. 니가 한번 건설해 보는게 어떨까.. 이제.. 베이커리를 만들어 볼게요 수다스 스타스 있죠? 수다스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언팩으로 베이커리를 이쪽에다 짓고 그리고 빌이난 아이가 다른 걸 해야 될것 같은데? 음.. 너 추특기가 뭐니? 진짜 이거밖에 없네요 얜 정말 요리사인 것 같아 얘 나무 몇개 남았니? 234개 어, 어차피 얘 이동해야 되니까 이쪽에다 배치시킬게요 자 이렇게 하고 대기합시다 밭도 있고 좀만 더 움직여 보자 자, 위까지 올라가자 모누한테 기념비죠 음. 아, 이건 좀 뭔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기도를 하면 어떤 보상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얘 너가 잠깐 이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다 발견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준비해야죠 밥해야 되니까 야 이거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자 나무도 모였겠다 지금 더 해야 될게 뭐가 있지? 라가 한번 탐색해 볼래? 여기까지 한번 탐색을 합시다 이렇게 놓고 그래 완성이 됐어요 자 빌이 요리를 하면 된다 수다스가 마칠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비리 여기서 지금 남는게 펌킨하고 시리얼이잖아요 그쵸 이거 가지고 요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요리를 할게요 좋고 자 벌써 다 탐사 끝났어요 음, 한번 탐사를 해볼까요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한번 탐사하고 제가 눌렀나요? 어 눌렀구나 눌렀고 여기도 만든 중이니? 어 기다리고요 얘 지금 할거 없죠? 여기다 하베스트 공간을 좀 만들던가 해야 될거 같아 음 먹을 거 있고 여기도 먹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그냥 이쪽에다가 아쉽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어찌됐건 여기는 나무도 빨리 걷어냅시다. 아, 자리가 부족하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경험치 날려버린다고? 왜? 아이러 곤란하죠? 자 아, 라자 돌아옵시다. 돌아오는 길에 여기 한번 들렸다고 올래? 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일단은 지금 광산이 필요하고 그렇죠? 광산이 필요하고 음,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퀘스트가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거야. 자 엔지니어 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얘를 클릭할게요. 컴팩트 가벼진다. 얘가 건설할 때 가벼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리페코스트도 좀 줄이고, 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건설이 끝났으니까 자네가 또 이쪽으로 이동해서 광산을 만들자. 자, 마땅한 자리가 없네요. 그쵸? 다 언덕져 있고, 그러면 방법이 있죠. 그냥 여기다 짓는 거예요 일단 얘가 중요하니까 아 나무가 부족해요 나무를 채집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죠 여기다 소미를 하나 만들게요 가격 싸니까 이거 그리고 라자가 나무를 펼치자 나무를 이렇게 작업을 시킬게요 너 뭐하니? 응 음, 그래 그래 자 이제 먹을게 없어지기 때문에 재배 수확을 해야 돼요 자얘 레벨업 한거 같아 음. 리피어 코스트 리피어 코스트 이것도 괜찮을 것같은데 맞죠 얘가 건설했을 때50 HP가 플러스가 된다 근데 난 리페어 코스트를 더 올릴래 공짜가 되진 않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만들어 놨으면 네가 수확을 할래 말래 좀 판단해야 될것 같고 일단 얘는 역할이 끝났어요 지금 농장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농장 일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나무가 부족해요 나무가 부족해서 라자 어디갔니? 라자가 나무를 베고 있고 그다음에 얘도 나무를 좀 베야 될것 같아요 잠깐 뵙시다 아니면 하베스터 헛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좀 빠르게 수확을 할까? 아니야 지금 나무가 필요하니까 일단 나무를 베도록 할게요 자자 자,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고 자 나무가 181개 바로 이동할게요 여기다가 마인을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는 이제 할일 끝났으니까 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수확하는게 나을 것 같아 펭킹 있죠? 펭킹펭킹을 팬큰. 수확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자 됐어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두개 재료 가지고 만들고 있겠죠 이러면 됐고 너 역할 체인지 할까? 체인지 하는게 맞는 것 같아 요 이렇게 하고 네가 여기 있는 펩킨을 수거하는 게 좋겠다 자 음식은 거의 다 맞춰가요 좀만 힘내면 되고 생산량 자체가 좋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거예요 자, 500 넘을랑 말랑 하죠 넘었고 여기는 광석 있죠? 광석도 120개 넘으면 바로 목장을 만들거예요 됐죠? 네, 아키텍처 어디갔니? 헬로 할까? 헬로 해봐라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아키텍처 찾읍시다 수다스 있죠 목장을 만들겠습니다 베스쳐있죠? 아또 나무가 모자라요 그 나무를 벌목을 합시다 얘도 나무 벌목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나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음, 기다려 봅시다 인사해 마라 헬로 o 나 인사했어요 아 그래? 자3 0개 국밥 국밥을 주면 날씨 정보에 대해서 알려준대요 호잇 이전에 떠나야 될것 같죠 이전에 떠나야 될것 같고 자 너도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해야 될게 그러니까 패킹이나좀 캐자 어차피 5 2 8 0 상임이 되잖아. 그치. 어? 좀만 기다리고 자136 됐죠. 바로 수다스 이용해서 패처 만들게요. 자 비가 오기 전에 빨리 떠나는 게 우리 목표예요. 됐어요. 수다스 끝났고 펫퀸이나좀 얻어볼래? 어떻게 할래? 아니면 나무를 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나무 캐고 자 라자 라자가 목장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지? 너 목장 하지 않았었니? 수다스? 아니구나 그건 라자가 해야 되겠네요 라자가 목장 일 하고 얘는 수집 역할도 있었으니까 나무를 캐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별일 없을 거예요. 자, 됐죠? 자, 옵셔널 퀘스트가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에다가 그 기도를 하면 된대요.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였구나. 자, 이렇게 하고 그럼 바로 얻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일시키고 그빌 어디갔니? 이 아이가 여기로 가가지고 이제 옵셔널 퀘스트를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좋아요. 됐어요. 자, 퀘스트 다 깼고 이제 넘어갈게요. 할일 끝났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기 재난이 있으니까 넘어가는게 맞는것같아 생각보다 좀 쉽게 끝나서 다행인 것 같아 먹을 게좀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이번이 퀘스트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얘는 어떻게 생겼지?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이렇게 하고 음. 그흠 위치가 좀 애매 뭐 하긴 하죠. 어쩔 수가 없네요. 얘는 이것만 챙기고, 이동하던가 할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하고. 얘가 안 되잖아. 이런.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도움이 되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퀘스트 완료됐겠죠 자 다음번에는 챕터 5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